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s 아, u n 먹방 방 뷰티 로 whatever you a n 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약 일주일간 먹은 먹방 브이로그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지금 디톡스 끝나고 일정 끝나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이동의 다리 메추리알이랑 당무지 생강이랑 쪽파 나와요 기본 맛보고 잘 음. 넣고 섞어가지고 면에 찍어 먹으면 된거예 이거는 기본 우동이고요 이거는 텐동에 나오는 미니 우동이라는데 텐동 미니 우동이 나오는 거 알았으면은 기본 우동 안 시키고 다른 우동 시킬 걸 그랬어요 그리고 메추리알도 <웃음> 은 다시 Charl c o r 이라는 한동. 아, 오늘 저녁에 얼큰순댓국특을시켰고요 떡살이 2,000원 추가랑 시리기 3,000원 추가를시켰어요얼큰순댓국 특은 12,000원, 17,000원 짜리 김치하고 이 김치하고 특이, 김치하고 특이, 김하고특하 먹겠습니다. 깜빡했어요. 중국냉면 먹고. 원래 형도 중국냉면 먹으려 했는데, 제가 탕국밥 시키라고 뺏어 먹으려고. 렌즈 선택권이 없어. <웃음> 지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우리는 제육덮밥, 저는 쫄면 시켰고,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더 시켰어요. 저녁을 먹으러 왔구요. 양꼬치랑 양갈비, 찡찡이 형이랑. 얘는 이렇게 있는데, 영장육부도 시켰습니다. 찡찡이 아니라 맑은 거지. 내가 찡찡거린게아니야 지금도 찡찡거리는 거야. 농장육사. 응. 응. 고기 채스탕 거. 양념 한 거는 소기 부에다가 삶아서 양념장 그렇게 안나는데양념장 음. 거의 안 나요. 양념이은 거의 안 나는데 지방에는 조금 나요. 양념기은잘안나는데지방은 거의 안 나요. 양념기은안나는 양념장은 거의 안나 양념장은 나 부부부래서 네. 단칭부터 모닝 대상교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있어요 찡찡이 얼요 피셜 보고있죠 <듀> <듀> 감사합니다 어, 여기 밑반찬이 잘 나온대요 된장찌개까지 어, 어 이잘 나온다 밥 먹으러 오다 <듀> 맞아 맞아 이게 지금 12,000원짜리니까 공기밥 따로니까 만. 사천원? 만사천원 이 정도면 더 중요하잖아. 1인 7천원이니까. 음. 저는 이거 먹고 한걸또 먹으러 갈 거예요. 음! 이상 겨 1인 추가했어요. 고기를 음. 먹고. 이제 2차로 만두를 먹으러 갔는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만두라고 해가지고 어제 먹어보려다가 말았잖아요 그 만두집이에요 유명한데 여기 팩이 있는데 형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일단 새우만두 여기 맹는데 응 어. 그럼 나는 그냥 메인 먹을래 밥 먹자고 만두는 이렇게 4,000원이고요 음 새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음 고기를 씹히고 다우랑 새우만두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고기는 조금 햄도 들어있고 약간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한 맛이면 이거는 약간 더 마일드한데 후추 맛이 약간 강하다 근데 음, 괜찮은데 고기가 너무 많이 슬퍼서 새우 만든지 만두인지 고기 만든지를 잘 모르겠어. 근근데 맛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고기 만두는 크게 안 궁금한데 김치 만두가 약간 궁금해진다. 소스를 따로 안 주더라고요. 아이소스는 그래가지고 지금 땅콩버터 사와가지고 마요네즈 땅콩버터 소금 후추 소스를 만들어서 먹을 게요 오케이 마라탕은 포장해왔습니다설 소스는 만들었는데 조금 걸쭉해요. 다 주고 있고 스리라타 소스랑 후추 찍어요 19,800원이에요 5단계 시켰는데 핵불닭하고 비슷한 맵기라 했거든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전주 오자마자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원래 허거 먹으려고 했다가 1인 허거 잘안해주더라고 뭔데? 맛있겠다 응 음. 목이 버섯 좋아하는데 거기 늦게 가니까 처음 가는 데긴 하는데 재료들이 다 거기다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면 같은 거는 허거면 있길래 그거 좀 담아오고 거의 죽순, 천엽 조금 담아왔고 그 푸주 그거? 그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원래 오늘 먹으려던 닭볶음탕인데 마라탕 먹고 싶어서 이걸 사왔었죠 마라탕을. 음 맛있다. 우리 애들 로 이게 약간 더 매콤한 것. 같아. 이제 편하게 밥을 먹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 밥에 작업하러 오면서 먹는 홍국집 집인데. 난 만두 시켰어요 진짜 유명해요 진국적고데 나도 지고 싶었어 편의점 하나하고 앵초도가하요 하나. 만두는 춥기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나온 지한 1분? 30초? 메밀, 감자, 피, 안에는 아, 그냥 만에 두세요 게한 장이 나왔고, 만두 두 개는 먹었어요 깍두기를 반찬 넣었으면 다 먹었고요 콩국수, 여기가 진짜 콩물이 진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콩물 여기도 더 찐한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생초라서 그 양념장이랑 만들었어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7,000원 정도 면이 진짜 개졌어요이 면만 먹어볼게요 저는 파를 좋아해요. 저는 소금. 탕은 뭔가 달달해서 디저트 같은 개념? 보라매 쪽에 진짜 맛있는 콩국수 집 하나 있는데, 바지락 칼국수랑 팥칼국수 집인데, 거의 콩국수가 여름에만 한데 진짜 맛있어요.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 너배불국수좀넘겼어 오늘은 이제 먹방 브이로그 마지막 날인데요 운동 갔다오고 저녁이에요 빵을 끓일 건데 원래 바지락 칼국수 하려다가 면언는 언니 먹으면 안 돼가지고 밀가루 좀 참고 어묵 그런데 무 약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팔잖아요 그거 진짜 저 좋아하거든요 뭐 일부로 물을 엄청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푹 익힐 거거든요 바지락은 지금 해금 중이고 봉지 바지락 크게 해감 안에 되는데 해감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마는 끓으면 은 건질 거고 소금 간 살짝 하고 무가 일단 두꺼워서 익는 게 중요하지만 은 일단 무도 맛있게 간이 배야 하기 때문에 자 살짝만 간장량이 강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무는 충분히 끓여줄 거요 칼칼한 맛 좋아해서 칼집 살짝 냈거든요? 청양 고추도 넣어주고, 다시마에 이제 건져주고요 고추는 아까 건졌고요. 눈은 들어갈 만큼 기잘 입었어요. 마트에서 사올 때는 괜찮았는데, 입을 담은 거 보니까 괜히 해가 말했네.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아가지고. 모드카가 있어서 살짝 넣고, 짠! 이렇게 무바지락탕이 완성됐습니다. 청양고추 따로 넣었고요. 마지막에 소금 후추 간하고 그냥 통마늘이 없어서 통마늘 대신에 그냥 다진 마늘 넣었어요. 아우 갈갈 그래, 그래. 이렇게 저의 한 4박 5일간의 먹방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톡스 한게 효과가 이제 다 없어질 정도로 오늘 아침에 얼굴이 띵띵 부었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맘 놓고 푹 먹어가지고 좋긴 좋아한데 밥 먹는 거라서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톡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곡이 먹어봤으면 하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 에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